언젠가 한번 불면증이 왔을 때 의사를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수면제를 처방해주면서 잠자기 전에 두 알씩 먹으라고 하더군요. 그 이후 16시간 동안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대가리에 빠따를 후려갈 있는 듯한 관간개시 달리며 다시는 수면제를 먹지 않기로 했어요. 그거보단 조금 더 약한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림던? 고딕크트로 조합의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게임인데, 이제는 너무 뻔한 조합이라 장르명이라도 정해줘야 할것 같네요. 아무튼 어떤 세계관을 가지던 핵앤슬래시 장르에 속하니, 전 세계적으로 창고난 엥? 저거 디아블로 아니냐? 전염병에 대답할 뭔가가 필요할 거예요. 예를 들면, 쓸데없이 인벤토리의 절반을 차먹는 컴프런트 시스템 같은 것들 말이죠. 에 그거 완전 디아블로 룬 시스템 아니냐? 아니요 그럴 리가요. 룬 시스템보다 수십 배는 낮아파고 쓸모없는데 그것과 비교를 하다니. 컴프런트는 디아블로의 보석들처럼 장비에 박아 넣어서 효과를 보는 시스템인데 장점은 룬보다 명확한 변화를 준다는 것이고 단점은 모발 게임마냥 그걸 수직 갈래로 쪼개서 하나로 뭉쳐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각도 장비에 박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등신 같은 반박은 받지 않을게요. 몹 판무리를 몰아잡을 때마다 두세 개씩 드랍되고 탈부착이 자유로운 것도 아닌데 무슨 파편수를 탄 쳐맞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게 아니라면 장비에 조각들을 박아 넣을 이유는 없 이 조각들은 자동으로 중첩되지도 않고 일일이 인벤토리의 조각정리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버튼을 누르면 다른 인벤토리에 힘겹게 정리해놓은 완성된 컴포넌트가 개판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정리를 포기하고 계속해서 플레이나 하기로 했죠 디아블로2를 할때 네크로맨서를 키웠으니 여기서도 네크로맨서를 키우기로 했어요 하필이면 확장팩에 속해있는 캐릭터라 확장팩까지 추가로 구매했고요 여기서 질문 하나가 있는데 왜핵 앤슬래시에 속해있는 게임들은 자신들의 스킬 트리가 한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넓은 걸 좋아할까요? 패스오브 액자 일을 보자고요 특색 있는 특성은 몇개 되지도 않으면서 어떠한 루트로 그 특성에 가요 화염 데미지 영 0.07%가 더 올라가는지 수십 시간은 고민해야 한다고요 반면 이 그림더는 스킬 트리는 클래식하게 유지한 후그 스킬 트리를 보조해줄 하나의 트리를 더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면 어떤 특성을 찍으면 스킬을 쓸때 비둘기들이 날아서 거의 마무리 된 적들의 내장을 쪼아먹는 식이죠 이것을 디보션 시스템이라 부르는데 이 디보션 포인터를 얻기 위해서는 맵에 흩어져 있는 성소를 찾아 정화해야 합니다 이대로만 가면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었겠지만 여기서 그... 같은 컴포넌트 시스템이 끼어듭니다 완전히 랜덤하게 드랍되는 컴포넌트를 정확히 성소가 요구하는 종류와 양을 맞춰 가져가야 디보션 포인트 1을 주는 거예요 무슨 회사에 틀딱 놓인 애들 있나? 쥐발 컴포넌트를 꼭 넣어야 돼 우리 회사의 천천이야 결국에는 이디보션 시스템도 별자리 5개밖에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이 게임을 진행하는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보스들이 하나같이 유약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이죠 체력은 흔하디흔한 동굴 13쯤에서 만난 보스랑 비슷하고 패턴도 그와 별반 다를 것 없으며 무한정 이어가기가 가능하니 어려울 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오리지널 지역이 끝나버렸고 김이 빠져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 상태로 별반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확장팩 지역인 내 멘탈을 실시간으로 갉아먹고 있었거든요. 무슨 더서지 레벨 디자이너를 칭송하게 만들 만큼 ᄉ 같이 설계되어 있는데 대체 어떻게 랜덤 생성 맵도 아닌 고정된 하나의 맵을 지원하는 게임에서 이따 이 맵을 만들 수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만약 이게 이 게임 기획자가 한 최선의 디자인이라면 그 기획자는 좀더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무료급 식소라든지 그런 끔찍한 맵들을 통과해서 지금까지와 같은 지루한 보스를 잡아봤자 돌아오는 건 업적 점수뿐이었죠. 짜증나는 시스템, 난잡한 디자인, 지루한 보스전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네요. 내가 그림돈에 내릴 수 있는 처방은 레벨 디자이너 해고하고, 컴프런트는 완성품만 드랍하도록 하고, 디보션 시스템의 역 같은 컴프런트 치우라는것 정도입니다.